나 두, 셋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진아입니다. 비전문 성우들과 함께 얼마 전 새롭게 시작한 비대면 더빙 드라마 이제 한창 이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빨리 마무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2화에 등장하는 극중 중요한 빌런 사실 원작에선 이 빌런에게 대사는 없는데요. 저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어차피 다른 이야기로 진행되니 대사를 줘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모집된 몇몇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어떤 목소리의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주세요. 잘 들어보시고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선택해서 채널 커뮤니티에서 설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빌런이 등장하는 상황은 극중 레이첼리 택배기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새롭게 택배를 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택배기사 레이첼에게 순순히 택배만을 두고 가진 않았습니다. 이 택배 상자 속에서 끔찍한 빌런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목소리는 어떤 소리가 어울릴까요? 상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후에 상품 분실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상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후에 상품 분실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 그도 <웃음> <웃음> 어? 상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후에 상품 분실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이후에 상품 분실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최종 후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게요. 릴나간다 채널의 커뮤니티의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금방 다시 2화를 완성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엄선된 고객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인 걸 알려드립니다. 서비스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